게패데이패드이속편 예. 중요한 것으로 DNA를 가지고 있습에 신문활동에 반영을 하는 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종성되는 이속 이렇게 되었습니이속들이 음. 음. 하는 이 쌓여져 있는 이 모든 전체가 색포질인데 색포질은 색과 어, 비슷하게 어, 다양한 생명활동 가지고 어, 그냥 어, 이 최근에 세포를 어, 채우고 있는 세포질이고 응. 어, 액포인데 액포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낭독해 분이나 어, 에너지를 만들 양분 다양한 것도 저장하는. 으로 식물 어, 세포가 동물 세포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 어,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포질 같는 세포막이라고 있습니다. 음. 세포막은 음, 이 세포 안에 들어오는 물질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에 는 중요한 중요한 중 안에 중요한 는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이중요는 중요한 는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식물체트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거였어요. 전작 여기 체크마크 하는 체크를 켜도 체크를 체은체포의모양으 고정해주면 태를유지시켜주고 보호해주면 벽을 두다 말고도 고요 음. 그 식물체트에서 가장 중요한 엽록이 연녹... 음. 엽록체는 계서그곳에 나오는 방어성을 어, 주로 하는 방어성하는 기관으로 식물도 패기입니다. 이 빨간 칠한게 체관이고이 파란색이 채관. 그리고 이 띠는 뭐죠? 이 띠는 형상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음. 이거는 어, 특정 식물한테, 즉 내병잎 어, 식물한테만 있는.